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모바비 기능 중에서 이렇게 양옆에 여백이 생겼을 때 혹은 위아래로 여백이 생겼을 때 또는 9대 16의 비율로 세로로 촬영을 해서 여백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블로 효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다른 모바일 편집 어플이나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모바비가 가장 쉽고 가장 압도적으로 빠르게 1초만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컷편집을 많이 한 다중클립에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같이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모바비를 실행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클립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Ctrl-C, Ctrl-V 복사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클립을 그대로 위로 올려줍니다. 두 개의 클립이 생겼죠? 그 밑에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화면 비율쭉 눌려가지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필터 창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흐리기 보이시죠?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이 흐리게 강하게 이두개이 효과가 블러 효과인 겁니다. 요걸 잡고 이렇게 쭉 끌어줍니다. 이렇게 끌어올 때 보시면 여기 파란색 원 보이시죠? 요 모양에서 이렇게 나오면 플러스 모양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손을 딱 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러 처리가 들어갔죠?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클립 속성에서 적용된 효과 들어가신 다음에 흐리게를 살짝 더 올려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대부분 편집 어플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바비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1초만에 가능합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클립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창에 필터에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은 피처링에 들어가셔도 되고 조정에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필터는 여기 보시면 수직 채우기 보이시죠? 이 필터입니다. 이걸 잡고 아까처럼 이렇게 끌어서 딱 놔줍니다. 그러면 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여백이 검게 나와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클립 선택하시고 필터 들어가셔서 피처링해서 수직 채우기를 끌어서 놓아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됐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임의로 테러로 찍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아까는 16대 9의 비율 영상을 프로브 했을 때 영상이고 지금은 9대 16의 비율로 촬영한 영상을 16대 9의 비율로 가져왔을 때 이렇게 여백이 남습니다. 이때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클립 선택하시고 필터 들어가셔서 수직 채우기 쭉 끌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은 끝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여러 클립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진도 여백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필터 뷰처링 수직 채우기 이렇게 하면 블루 처리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렇게 여러 개의 클립이 있습니다 이 클립들이 각각 이렇게 여백이 존재합니다 이때도 Ctrl A를 누르셔서 일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필터 피처링에 들어가셔서 수직 채우기 쭉 잡고 아무데나 놓아줍니다 이러면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모바비가 이 기능이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더 쉽게 작용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고 이렇게 수직을 채우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에 의해서 작게 두고 여기를 블러 처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작게 줄인 클립은 여기 검은색 실선만큼 여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수직 채우기를 하면 아까 그 실선만큼만 채워집니다. 이럴 때 아까 처음에 알려드린 방식으로 Ctrl C, Ctrl V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밑에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만큼 맞춰줍니다 꼭다안 맞추셔도 되고 나타내고 싶은 만큼 맞추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추고 역시나 필터 들어가셔서 그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리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클립속성에서 그리기의 강도를 조금 올려줍니다 이러면 은이 부분은 작게 적용이 되면서 뒷부분에 블러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